나비 i v 어 김오씨 나타나는 제이지. 저 애기가 시강이야. 구두 조심해야겠다. 계속 찍고 있어. 어딜 도망가? <웃음> 어딜 도망가?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제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제이지. 네. <웃음> 유튜브 영상은 세력 아니라 가로예요. 갔다 와봐. 확인해보고. 확인해보고, 자기야! 다시 돌아와! <웃음> 저 멍청이. <목소리> 뭐? 인지야, <목소리> 일로와. 어디다 내가. <웃음>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배고바배고아이고파보고파바고보 배고파, 이고파배고이좋아파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 너 말고요 이제 빼줘 <웃음> 이제 이 아이 빼줘 이제 아, 고맙다 잘라 이거 잘라도? 잘라줘 잘라도 이렇게 하나씩 잘라주는 여자 지나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왠지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사랑해주세요 이거 이요 여러분 이거 보이 왠지 와마야아 진짜 아파 진짜 아! <웃음> 슈우한 네. 안녕 디용. 이렇게 택배가 조금 와있어요 한 번씩 하나씩 토려고합니다가지고이 왔어요 여기 에 왔어요 라고 선물해준 건데 <웃음> 귀엽죠? 오늘 디저트 밖에 가서 스님, 피디, 코 그거랑 스콘도 있었는데 괜히 둘러봐요. 여기 들어주면 가요. Okay. 자 이제 언니는 물어볼게요 짠 이거는 제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가 생일 선만쓴 피타 모델 스틱 택배 안에 이렇게 더블 드레스는 핸드크림 제가 우리 학교 귀염둥이가 선물해준 거거든요 뭘까요 이건 약간 방에 떼해놓 이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켜보 오늘 저녁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이번 음, 스타일 난다 봤는데뭘 어떤 말 어떤 지뭐기대요 약간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는데 오늘은 뭐지 있... 안에 있는 거가좀더 한번 요아저기 지금 뭐나 안에는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. 한번 짤 봐. 이티팩 하나는. 아, 37일인 것 같은데, 나 37일인가? 근데, 그러면? 뭐야? 아까 저 립틴트만 올줄 알고 있었는데, 헉, 이거 화장도 너무 귀엽지 않나? 이렇게 해 이렇게 딱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오면. 음... 이 요거트 브레시를 먹는 영상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와 진짜 잘생고 저는 꼭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저도 음. 꼭 제목 안내해드가거요아 어. 그래요? 3개 중에 하나 보는 거였는데 보이세요? 귀엽죠? 이렇게 왔어요 오늘 내려왔다고? 근데 이거 틀던데 내가왔이 이게? 이게 이거큰건가 제가 생각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제 생일 너무 축하해는지 생각보다 다 이거 맞냐왜 이렇게 더럽냐? 원래 다 이런 거죠? 저만 이런 거 아니죠? 어? 하 <웃음> <웃음> 아, 쟤, 안에 누 때마다 존나 짜릿하네.